잘하는가? 잘하는 적 있는 사람? 저요? 좀 치킨 사주세요! 나! 총팔 먹고 싶어요! 모두 뼈도요! 저희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. 파티해요! 새해 선물로 맛있는 거 사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! 러블리 분위기를 몰아서 저희 팀도로 어, 끈끈한 정을받으셨습니 네, 그런 팀이 들어습니다 아, <웃음> 오늘 러블리즈가 제일 좋니다 네, 그래서 대박! 아, 지금까지 러블리즈였습니다. 사랑해요. 방화문에서 이번 주 챔피언송이 됐습니다.